왼손은 어릴 때 울지마 안손쓰니 농구가 하고싶어요 그래 난 정대만의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웃음> 수많은 명자를 만들어낸 전설의 만화 슬램덩크 뜨거운 코트를 가르는 소리만 들어도 농구가 하고싶어지고 가슴이 뛰는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쯤 되는 스포츠 만화 90년대생들이라면 직접 만화를 보진 않았어도 수도 없이 드러는봤었을 만큼 한국에서 어마우시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뭐제 친구는 이런 것도 있다군요 아무튼 이런 슬램덩크 ip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 나왔으니 제가 직접 플레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열심히 한 스포츠 게임이라고 해봐야 테크모 월드컵 98이 전부인 저에게 농구 게임은 생소한 장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농구 게임이 그런건지 이 게임이 그런건지는 몰라도 금방 적응하고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따온 게임인 만큼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뜨거운 코트를 가르는 음악이 우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싱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의 기술들을 배워가면서 함께 볼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은 우리들의 추억을 새록새록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아 물론 좀 게임이라 그런지 뚝뚝 연출이 끊기는 감이 있지만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즐겨야 하는데 게임의 모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참 느낌을 주는 5대5 모드부터 클래식한 3대3 2대2 그리고 꼬우면 일기토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캐석방을할 수도 있는 1대1 모드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포지션들은 실제 농구처럼 포인트가드, 슈팅가드, 스몰포워드, 파워포워드, 센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같은 포지션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고정 스킬들을 배분시켜 놓아 유저들의 입맛에 맞게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게임에서는 어떤 선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예를 들어 스몰포워드인 권준호는 스킬들이 페인팅과 슛이 주력이라 대부분 라인에 빠져서 2점 슛을 노리는 게 주요 플레이가 되며 파워포워드인 강백호는 빠른 기동력과 수비 능력의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레이업을 통한 득점 스킬이 주력으로 사용되어 슛보단 깊숙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 됩니다 어, 만화의 고증은 덤이구요 센터 포지션은 스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을 골대 아래에서 보내며 리바운드 처리와 덩크슛으로 득점을 내는 것이 주요 플레이죠 그러다 보니 캐릭터마다 서로 다른 플레이와 함께 어떤 식으로 시너지가 좋은 캐릭터들의 조합을 만들지 고민하게 하는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거 생각 안하고 포지션 겹쳐서 픽하는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덤이고요 센터가 없다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를 이어나가다 보면 캐릭터마다 고유의 필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필살기들은 득점이나 패스 등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3번 많게는 2번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해 정말 결정적이거나 점수를 확 벌려야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필살기들이 쏟아져나와 한판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죠. 참.. 약간 이거 보고 있으면 그 추억의 테크모 월드컵 9 8번의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헤헤 <웃음> <웃음> 기술들의 필살기까지 있으니 말이죠. 플레이 타임은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과 필살기들이 존재하다보니 모드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게임의 호흡이 빠른 편이며 모바일게임 특성상 부담되지 않을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아야 할건 손빨이 전부인 스포츠게임에서 더더욱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육성과 이에 따른 과금입니다. 캐릭터 육성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캐릭터에 따라 할당된 각각의 스킬들이 고정되어 있어 역할군이 어느정도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포지션을 선호하는 올라온다지 않는 이상 하나 내지 두개의 캐릭터만을 주로 육성하게 됩니다. 캐릭터들의 레벨업은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아이템을 사용해서 레벨업을 시키고 일정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 등급업을 시키는 심플한 방식으로 되어있죠. 이에 필요한 재화들은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쉽게 수급할 수 있으며 레벨업과 등급에도 만렙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만 들인다면 무과금으로 캐릭터를 최종 스펙까지 육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레벨과 등급을 올릴 때마다 캐릭터들의 고유의 스킬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마스터리를 해금할 수 있는데 이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재화들도 일반적인 플레이를 통해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다보니 부담없이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음과 동시에 몇몇 마스터리는 단순히 수치의 증가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스킬에 추가적인 효과를 붙여준다거나 하는 방식도 있어 나름 성장의 재미를 가시적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마스터리보다 좀더 심화적으로 육성을 하는 방식이 특성인데 그 옛날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룬처럼 자신이 사용할 캐릭터에 맞춰서 여러가지 특성을 선택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 같은 캐릭터라고 해도 세세하게 다른 플레이 스타일에 맞춤으로 빌드를 짤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별 뽑는 게임보다는 확실하게 과금에 의한 격차가 적은 편입니다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예 없다곤할순 없겠죠 근데 스포츠 게임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옆도 옆동네 축구게임으로 치면 이름도 못 들어본 이브리그 선수랑 메시랑 거의 능력치가 똑같으면 또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 게임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천상계 티어까지 가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게임의 밸런스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의 과금은 적고 최장 아이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니 지켜볼 만한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정말 소식하게 말하면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농구에 별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손에 익을까 했는데 여러 스킬과 필살기 등 게임 자체가 캐주얼한 액션 게임과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금방 손에 익을 수 있었습니다 저거 신발 사진 주인도 시켜봤는데 첫판부터 잘하더라고요 약간 피파를 입문할 때 기분처럼 모르면 알때까지 맞으면서 하다보면 재미가 붙긴 했죠 거기다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눈에 익숙한 슬램덩크 IP까지 나름 킬링타임용으로 즐기기에는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리뷰했는데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어... 저 사실 슬램덩크 한 번도 안 봤어요.